사람들은 어렵거나 무섭거나 불확실한 일을 하기 직전에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한 번에 일어나기, 운동 가기, 공부하기, 유튜브 그만 보고 과제하기, 독서하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실행하기 당장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5초 안에 행동으로 연결짓지 않으면 우리네는 이런 저런 핑계를 앞세워 그 생각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줄 강력한 도구 5초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어 어지럽 워어 어, 어지럽.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책읽어주는 타장입니다. 여러분 5초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라이프 코치이자 작가인 멜 로빈스는 2017년 이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고요그 이전에 How to Stop s c r e a i n g Yourself Over 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테드 강연을 했는데 그 조회수가 무려 2430만 회입니다. 이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국선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주 전도유망한 20대를 보냈는데 출산 이후 단절된 경력 부도 직전의 사업 소원해지는 부부관계,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4 0 살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 거있다거있어 그렇게 맨날 아침에 알람 울리면 뜨고 더 자고 빚 갚느라 정신없고 남편이랑은 소원하지 애들은 막 꼴보기도 싫고 버크는 뭐 악순환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좀 개선을 하려고 해도 쉽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TV를 보고 있는데 5초 카운트다운 후에 발사되는 로켓을 보고 이거다 나도 저 로켓처럼 5초 세고 딱 시작하면 뭐든지 사파서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5초의 법칙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울에서 5초의 법칙은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표나 결심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본능이 타오르거나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망설이게 될 때마다 숫자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일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 생각, 두려움에서 주의를 돌려서 자신의 목표나 결심에 집중하게 만들어주죠 5 4 3 2 1을 세고 나면 몸을 움직이세요 그게 끝입니다 에이 원래 안 움직이던 사람이 그 5초 센다고 움직여집니까? 그 말이 됩니까? 멜 로빈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려고 동작을 멈추는 대신 몸을 움직일 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머릿속에서도 이런 변화에 동조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온갖 핑계거리를 다 대잖아요 피곤해 아직 좀 시간 있어 급한 거 아니야 좀 있다 할래 지금 안 해도 안 죽어 미쳤아 그런데 이 5를 세게 되면 저런 변명거리를 대는 것 대신 우리 뇌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책만 읽어도 알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되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한국타산이에요. 지금부터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잘 시간인데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온 걸 그대로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알람을 맞추고 이 핸드폰을 머리맡에 놔두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책상 위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5초를 세고 일어나는 거죠 쉽죠? 제가 요새 좀 취준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맨날 일찍 일어나야 막 8시, 9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7시에 한번 일어나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옆에 두고 자고 이제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카메라를 켜가지고 5초 세고 일어나는 게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아, 여러분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 5... 사. 4... 3 2 1아 일어나긴 일어났네요 조금 바로 못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약간 다시 눕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아침 일어났을 때또잠 확실히 깨야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오차입 없이 5 1 어째어째서 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단 핸드폰이 멀리 있으니까 알람이 울릴 때 강제적으로 끄려면 일어나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5초를 세면서 아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딱히 다시 눕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5초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리는 습 습관의 고리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어때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다시 끄고 일단 다시 끄고 자잖아요. 이런 행동이 폐쇄 고리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 행동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 뇌에 약간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어쨌든 오늘 아침 저는 그런 습관의 고리를 깬것 같고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성취감. 정복감? 이런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오늘 하루는 좀 사사건건, 오체법칙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저를 기다리는 게 있죠 설거지 사실 설거지 같은 건 어차피 하게 돼 있는데 진짜 밥 먹고 나면 진짜 하기 싫잖아요. 오늘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4 4아 이거 이거는 시간 아까워 그냥 그냥 바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했는데 설거지 하느라고 오토로 세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설거지 끝.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은 영상 편집을 좀할 건데요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자막 작업입니다 자막 작업은 그냥 단순 노가다예요 물론 요즘은 자동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기 싫고 제일 귀찮고 제일 뭔가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 편집할 때컷 편집을 해놓고 자막 작업을 할 때가 되면 괜히 좀 딴청을 피운다거나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괜히 좀 시간을 때우다가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5 4 3 2 1 오케이 자 하자 어차피 할거 빨리하고 치아이잖아 아 이게 시작도 시작이지만 굉장히 한번 시작하게 되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집중력 있게 하게 되고 왠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바로 시작하니까 좋긴 하네요. 영상 찍으려고 괜히 5초 세고 연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정말 다양하게 5초의 법칙을 적용해 보고 있어요. 운동을 가야겠다거나 청소를 해야겠다는 사소한 생각은 정말 쉽게 행동으로 이어졌고요. 취준생이다 보니 여러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원해볼까 생각하다가도 100% 확신이 서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고민만 하다가 지원 시기를 놓쳐 후회한 적도 있고요. 요즘은 괜찮은 공고가 나오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5초 그냥 딱 세고 지원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사소하거나 귀찮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만 적용해도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빨리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그동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밀었잖아요 근데 딱 마음먹고 5초 세고 시작해버리니까 버리는 시간이 없어진 느낌? 결국 인생은 작은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완성이 되는 건데 그 불필요한 시간을 싹 없애주는 것 같았어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남들은 이미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여서 간단한 행동을 실행하면 자신감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영... 영상 중에 턱걸이 10개에 도전한 영상이 있거든요 당시 저는 턱걸이 10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도 안하고 바로 샀어요 이 치닝디핑을 생각도 안하고 사버렸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이때 정말 5초도 아니고 아나 턱걸이 10개 해야겠다 그냥 뭐 바로 그냥 질렀어요 그 결과 바로 컨텐츠를 찍기 시작했고 73일이라는 도전 끝에 1 0개또 성공을 했죠 정말 과감하게 실행해서 그런지 조회수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사실 요즘 저는 뭐 어떤 컨텐츠를 생각하면 좀 기획도 하고 어떻게 컨텐츠를 준비할지 막 구상하다가 힘을 다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책의 마지막 쯤에 멜 로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고 생각하고 거의 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든 바꾸려면 실제로 해야 한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야겠다고 다짐한 일들 연초에 세운 목표 불현듯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 이제 그만 생각하고 5초를 센 후에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5 4 3 2 1 Don't think Just do 한국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건 5부터 거꾸로 세는 겁니다. 1부터 세면 안 돼요. 그러면 끝도 없어요. 1, 2, 3, 4, 5, 6, 7, 8. 자, 이과 분들 여기에는 음수가 없어요. 5, 4,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안 돼요. 저는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은 먹고 싶어서 5초만에 배달이민 그런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데 5초가 안 걸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내용의 책들로 그리고 신박한 도전들로 여러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